안녕하세요 감상하우스 이재용 과장입니다 어, 저는 오늘 신현사리에 위치해 있는 신현명가전원주택 현장에 나왔는데요 어, 이 현장은 지금 신현사리에 위치를 했기 때문에 자차로 분당까지 좀 교통체증 없이 이용을 하실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고요 어, 이곳은 지금 9억 5천에 분양을 하고 있습니다 타입에 따라서 뭐 12억대나 조금 더 위까지 이제 고려를 하실 수가 있는 부분이고요 대지는 약 100평에 연면적은 약 50평대 정도로 좀 널찍한 내부면적 사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어, 무엇보다 여기는 지금 철근 콘크리트 구조로 지금 외벽을 조적으로 쌓으시는 이렇게 튼튼하게 좀 지어주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좀 고려를 하시는 부분이라면 은 만족하실 만한 현장이고요. 어 1층에 방은 없어요. 대신에 1층에 이제 널찍한 거실과 주방을 좀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이곳 기반 시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벌크형 LPG 사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상하수도는 이입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개별 정화조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고 영상 보 보여... 보시면은 될것 같습니다. 신현명가 전원주택 외관부터 소개를 해드릴게요. 이곳은 단지 조성이 잘 형성이 되어 있고요. 앞쪽으로 주차공간 보고 계신데 통해서 외부 주차지만 세대까지도 충분히 주차 가능하시고요 이쪽으로 마당으로도 바로 출입이 가능하십니다 디딤석도 지금 잘 시공이 되어 있는 것 같고 세대에 따라 다르지만 네모 반듯한 마당도 있고요 이렇게 약간 마른모골로 마당이 나와 있는 경우도 있어요 지금 보시는 조경은 이제 기본 조경으로 제공이 되는 거니까 참고를 해 주시면 되고요. 거실 창방면으로는 이렇게 데크 테라스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위쪽으로 어닝 설치하셔 가지고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당 끝쪽으로는 수전도 잘 자리 잡고 있고요. 외관 보시면은 지금 그레이 톤의 벽돌로 꾸며져 있고 지붕은 징크로 마감되어 있는데요. 여기는 조적으로 매벽을 다 처리를 해주셨기 때문에 좀더 튼튼하다는 느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주차장 앞에서 바로 연결되는 전실 모습이고요. 신발장은 지금 7칸 정도 널찍하게 나와 있습니다. 중문은 슬라이딩 도어로 설치가 되어 있고요.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은 거실과 주방이 일체형으로 나와 있고 굉장히 널찍한 면적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개방감이 상당합니다. 앞쪽으로 통창에 이제 앞쪽도 환이 트여 있기 때문에 개방감 굉장히 좋고요. 이 옆쪽으로는 이렇게 픽스 창으로 창을 또내 주셔가지고. 답하지 않게 설계가 되었고요 벽 두께도 보시면 은 굉장히 두껍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단열이나 이런 것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고요 위쪽으로는 실린펜과 시스템 에어컨 기본 옵션으로 제공이 됩니다 아트월 같은 경우에는 별다른 꾸밈이 없이 심플하게 화이트톤으로 꾸며져 있는데요 요즘에는 오히려 이런 쪽에 스탠드나 조명 등으로 조명 인테리어를 통해서 이쁘게 꾸미시는 것을 선호하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거실에서 바로 마당으로 출입이 가능하실 수 있고요 창호는 LG 하우시스 이중창 사용을 했습니다 바닥은 지금 포세린 타일로 깔끔하게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이닝 공간을 좀 넓게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식탁등 아래쪽으로 식탁을 배치하시면요. 지금 6인용 식탁 좀 넓은 거가 배치가 되어 있는데 충분히 사용이 가능하시고요. 주방은 기억자 구조로 꾸며져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수납 공간은 잘 나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쪽 공간은 지금 어 다른 세대 같은 경우 이쪽에 냉장고가 들어올 수도 있는데 추가 용품이 조금 나올 수도 있고요. 이 부분 나중에 오시게 되면 상담이 좀 가능하십니다. 이 부분에 이제 냉장고를 배치하시면 될것 같고요. 광파 오븐과 에스케이머지 식기 세척기 그리고 와이드 싱크볼과 환기창도 잘 나와 있고요. 이 쪽으로는 3구 인덕션과 사체 후드, 규모형 후드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대면 형식으로 이렇게 설계가 되어있다 보니까 조리하시거나 뭐 설거지하실 때도 가족과 소통도 좀 편리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안쪽으로는 다용도실이고요. 계단 밑에 공간을 활용한 공간으로 제법 널찍하게 깊숙하게 나와있어요. 세탁기와 건조기를 위로 올리시거나 아니면 이 반대편에도 어느 정도 공간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배치가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환기창도 잘와 있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현관 앞쪽으로 게스트 욕실인데요 게스트 욕실이 좀 넓게 나왔습니다 비대 기본적으로 제공이 되고요 차후 공간도 잘 나와 있으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습니다 계단은 현관 앞쪽으로 바로 위치해 있구요 아래쪽에 센서등 잘 설치가 되어 있고 중간에 창호도 있어서 좀 답답하지 않구요 그리고 계단 밑에 이런 공간이 좀 있습니다 이런 공간 잘 이쁘게 꾸미시면 또 좋을 것 같아요 2층은 바닥이 이제 달라졌구요 조금 고급 원목마루를 사용하셨기 때문에 더욱 좀 고급스러운 인테리어가 눈에 띕니다 지금 보시는 곳이 이제 안방이 고요 안방 같은 경우에는 벽면이 이렇게 붙박이장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깔끔한 화이트톤으로 꾸며져 있어서 호불호 없이 좀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 옷도 굉장히 많이 수납이 가능해요. 그리고 역시 픽스 창을 또 이렇게 내주셔가지고 좀 환하게 사용을 하실 수 있고요. 위쪽으로는 시스템 에어컨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안방 면적은 굉장히 넓은 편이고요. 이 안쪽에 또 파우더 공간이나 아니면 추가 옷 수납이 가능하실 수 있도록 공간이 나와 있습니다. 안쪽으로는 부부욕실이고요. 부부욕실은 지금 욕조가 설치가 되어 있네요. 걸 수납장도 크게 준비가 되어있고 환기창도 잘나있습니다 그리고 2층에는 작은 방이 하나 준비가 되어있는데요. 이곳은 면적은 좁지만 위쪽에 시스템 에어컨도 설치가 되어있고요 그리고 욕실도 별도로 준비가 되어있기 때문에 다양한 용도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3층도 이제 바닥엔 원목마루를 사용을 하고 있고요. 3층에는 보조 주방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깔끔한 그레이와 블랙으로 손을 잘 맞춰주셨고요 이쪽에는 보조냉장고 까지 기본 옵션으로 제공이 되고 작은 수정과 이 인덕션 그리고 후드까지 구성이 아주 잘 나왔고요 옆으로는 3층 욕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공용 욕실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바로 반대편으로는 또 작은 방이 준비가 되어있구요 이면장 구조로 에어컨 설치가 되어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곳을 방으로 사용을 하셔도 되구요 멀티룸 형식으로 또는 파티룸 이런식으로 사용을 하시기에도 좋을 것 같아요 3층에 보조주방이 있으니까 이곳을 좀 다양하게 꾸미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위쪽으로 시스템 에어컨 역시 설치가 되어 있고 앞쪽으로는 작은 테라스가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잠시 외부에 나가서 맑은 공기를 쐬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영상 소개는 여기까지입니다. 영상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 현장에서 또 만나 뵐게요. 감사합니다.